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들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 것,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이 있다. 같이 봅시다. 죽어도 하기 싫은 것 해야 한다.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한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각자 여러분의 믿음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맞아떨어져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모든 성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향은 뭐냐면 자기 고유의 자기의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성질이 있고 이 성질이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이 특정한 성향이 있는데 특정한 성향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에 어떤 패턴을 가집니다 국가와 민족과 문화와 상관없이 이번에도 제가 외국에, 미국을 한달 동안 갔는데, 외국에 가다 보면, 불세례적 영향으로 그런지는 몰라도, 모방 게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방하는 거야. 우리가 영이 열렸다 그러니까, 자기도 영이 열려, 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도 올수 있는데 이거를 계시화 시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럴 때는 모방으로 가게 돼요 모방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게 나중에 결론은 나중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을 때는 모방 계시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 보이셨다 뭘 해도 정확하게 이게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는 상태다 말만 떠버리면 모방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불세례 체험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방개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LA에 갔었는데 어떤 흑인이 정말 무슨 애언자처럼, 계시자처럼 생겨서 왔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애언자, 프로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애언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는 영이 열렸다고 라 하는 사람에게 저는 가만 안겠습니다 어떻게 가만 아니냐 싸우려고 그는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 밀어서 정확한지 안 한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나도 배우고 나는 선지자다.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선지자라고 말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언자라고 예언을 하지만 예언한 예언자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영이 열렸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과시형이야 모방형계시가 얼마나 판을 치고 모방형 모방으로 영안 열렸다는 엉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신경 쓰는 부, 부, 부분이 뭐냐면 영안이 열리고 은사 집회를 하고 주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하셔도 그런 말씀을 잠깐잠깐씩 간정을 하지만, 뒷받침되는 말씀이 뒷받침이 안되고,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 많아요. 영안 열린 이야기. 기이지받은게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이 열렸다고 불세례 책 썼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나를 오라고 막 초청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집회하고 있는데 캐나다 몬트리오리에서 또 연락이 오고. 무슨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 뉴욕에 우리 처남이 있는데 사모님 오빠가 있는데 이제 장모님이 곧 이제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어 이거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일부러 뉴욕까지 가기는 뭐하고 지나가면서 그 근처에서 집회하면 짝참 들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리스 전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큰 일이냐? 몬트리올 캐나다 뭐 캐나다가 또 집회 연락이 와서. 야, 몬트리올 간 적에 간 적에 꽤 됐는데 뉴욕 바로 위 국경 넘어가면 거기가 몬트리올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올해도 8월 달에 유럽을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유럽도 가지만 이스라엘 을 한번 가야 되는데 근데 말이 채 끝나기도 못자게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와서.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예언자라고 그래서 와서 앉아있는데 아들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예민하잖아요 매 예배 시간대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야지 야크리스천서 일어나봐 오늘은 말이야 내가 한 30분 설교할게 30분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진짜 할말 없다 진짜 근데 강릴상도딱 서자마자 메시지로 시작해서 메시지로 풀리기도 하고 어떤 나은 기도로 막해부치고 그러니까 강사상에 설 때까지도 설교하려고 준비할 때까지도 본문 말씀이 안 떠오르고요. 준비를 해왔는데 다른 말씀이 나와버려고요자 오늘은 질문하는 시간 같습니다. 질문하면서 메시지로 풀어버리고 질문하다가 하나님의 예언으로 게시로 막, 막 풀어지니까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성령춤을 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아, 내가 또 이렇게. 저 사람은 내가 예언해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말씀으로 뒷받침하기를 원하시니, 얘라, 예, 모르겠다. 말씀으로 쫙 풀어줘서 예언자를 깔려고 한 것은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예언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이 좀 자기를 굉장히 심령을 좀 후비는 그런 말씀이었나 봐요. 안오겠다 이제. 저 사람은 안오겠다. 근데 안오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 날도또 왔어요. 내가 따로 따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또 왔습니까? 그러니까 스타김내생길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안게 아니고 하나님 안게 하셨습니다.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왔으면 좋겠는데 주일 날은 자기가 말씀 전화를 가진다고 아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우리가 꼭 기억. 자,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것이 영적 능력이 임할 때는 더더욱 그러고요 성경적인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러고 계시가 임할 때도 그러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제가 경험하면서 모방적인 계시가 판을 치고 있다 전세계에 시 모방하기 영안 모방하기 뭐모방하기 뭐모방하기 영분별모방하기 영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또 당신의 영분별을 영분별하라 영을 분별한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영분별하는 것도 엄청 또 깝니다 자 이런 이런 위의 일들은 우리의 성숙과 성장과 발달과 성숙을 도우지만 길을 잘못 들면 경계선을 넘어가면 교만의 길로 가고 폐망의 길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 수도 없이 말했죠 좋은 모방도 있을 수 있지만 종교적인 모방 나쁜 모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골에 어느 분이 불세를 책쓰고 나서 그분이 목사님인데 광고를 엄청 하셨어요 자기도 불세로 책을 읽고 나도 예수님 저 저분들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 막 그러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서정을 하는데 지방에서 서정을 막 목사님 오는 목사님들마다 내 책을 다 전달해서 주고 목사님 책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세상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교회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자기도 이런 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오시잖아요 오면 어떻게 여기 오면은 똑같이 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체험을 하지만 영이 열어지고 제대로 영이 열어지고 안 열어지고 그건 주님 소관이세요 이거는 할렐루야 네. 처음에는 이제 좀하여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손만 대도 눈에다 불만 집어넣어서 영이 열어지네 안수만 해도 영이 열어지네 내가 지옥 갈때 옷자락만 옆에서 기도하는데 잡아도 같이 지옥 빨려 들어가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붕 뜨게 돼 내가 무슨 교주 안된 것처럼 옛날에 여러분 전도관 교주 박태선이가 그랬잖아요 장로교 장로인데 너무너무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 교육 교육의 어른들 전부다 옷을 벗어서 확치어다다 쓰러져 버리고요. 그옷 찢어가지고 천 조각 만드 소속 주머니도고 나도 이런 능력 달라고 막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생수에다 막 기도하고 생수 만 마시다나 병다 낫버리고 심지어는 정정 누구 목사님 박통대 남산의 그저 남산 그야외 어? 음악당에서 그걸 헐고 절간을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가서 대물을 했어요. 절간 못짓게 유경수였어도 그 절간 지으려고. 그랬거든. 삼각산의 기도는 다 헐고 절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가서 굉장히 능력이 많았어요. 그때는 순경이라 순경. 총 들고 막고 그러다 쥐아악! 절시켜 주소서 여호와야, 응답하고 없어. 엘리야처럼 그다 그러니까 꼬꾸라지고, 사지가 마비가 돼 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쓰러져서 예. 총을 들고 쏠라 그래도요, 사람이 마비가 되어버했어요그 많은 순경들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붙어가지고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래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절안질 테니까 다시 좀 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또 강전해가 주여, 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깨끗하게 꼭 잠자다가 이러는 것처럼 다 풀어지고요. 지금 능력을 현장에서 보여 주지 않으면요. 지금은 안 믿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한분두분 분 돌아가시고, 이제 핸드폰이 주님이셔. 이제. 핸드폰이 주님이셔. 핸드폰 잊어버리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핸드폰 찾아다니고, 주님을,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저도 핸드폰 잊어버렸어, 교회에서. 그. LA 교회에서 사역한다 핸드폰에 주머니 빠졌나봐요 왜냐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귀신이 와서 내 다리를 공격하고 배를 공격하고 목을 공격하니까 막 훈은 훌쩍 척훈은 척해가지고 오직해서 내가 우리 저 손녀딸 일곱 살짜리 사랑이한테 부축해서내갔다니까 사랑이가 내 안경 쓰고 그 가방 들고 한쪽 팔로 야야 근데 핸드폰이 없었지니까 핸드폰, 주님이 없,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워, 핸드폰 없었다는 게. 세상에, 어떻게 이래요? 나도 진짜 문제가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죽도록 회개했어요, 가서. 그래서. 그리고 지옥에 빨려 들어갔는데, 지옥에 들어가서 버스 저, 저, 저, 뭐 저녁 먹자 저, 녁 먹고, 그, 엘리에 도착해서, 엘리에 도착이 어디 있어? 막, 쓰러졌는데, 월말 되면 내가 또 카드로 막 돌려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월말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숙소에 와서 막 지옥이 가서 아 주님 아우 씨 아우 어, 아우 그런데 전화가 폐해 전화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농협카드 연체됐다 KB 카드 연체됐다 뭐 한나은행 카드 연체됐다 비리비리비리 사모님이 아, 지옥 가면 어떻게 이거 연체됐다고 그러나 어떻게 크나 아, 이러는데 농협카드 KB카드, 하나은행카드가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내더라고요, 보니까. 와, 쎄대라고 빚이 엄청 세요. 여러분도 혹시 지옥 가게 되면 농협카드, 하나은행카드, KB은행카드 생각하세요. 얼른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명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명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명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냐 내가 받은 은혜가 거짓이냐 이걸 가려내기 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마가 혼탁하면 전에 그런 소리 했죠. 레마가 혼탁하면 개, 내게 있는 임한 은사나 어떤 게시가 혼탁하면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어떤 명제 진짜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그 논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적인 이성의 논리도 있어야 돼요아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지난번에 갔을 때 22살인가 21살인가 중국에서 입양한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듣지도 못해 말도 못해 눈으로 눈으로는 읽을 수 있어요 수화로 해서설소를 들어 미국에 미국으로 입양 왔는데 얘가 정말 버림을 받아서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 아이가 샌프란시스코 스티브 목사님과 유진 사모님한테 엄청 예언자 노릇을 해요 니들은 타락했다 니들은 다 낫겠다 내말 들어야 된다 나는 예언자다 예언자다 내말 들어야 된다 아이고 가보니까 여러분 저도 사주한달 동안 집 교회를 안 비우려고 하는데 해외 교회가 어려운 일이 그냥 많이 있어요 또그 자매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또예언자노로 하고 있더라니까 그교회 아무도 못 말려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 교회의 여자 집사님 백인 여자 집사님이 그 여자아이를 섬기고 있더라니까 자기 집에서 공짜로 그러면서 그 여자 집사님한테 온갖 악담 저주를 퍼버리는 거야 너는 지옥에 간다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근데 미치고 환장을 노릇시지 어디서 주님이 그런 말을 주시겠어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말 절대 안 하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야? 스티브 목사도 유진 사도 자기 말 들어야 된다는 거야. 저 저것들 타락했는데 왜 당신들이 그만 됐냐? 내가 제일 위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시나리오 까먹은 소리지. 속에서 막 천불이 나잖아. 너 이리 와. 제가 있을 때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제가 다 감당하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빨리빨리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레마 쪽으로 치중해서 위험이 있고 로고스 쪽으로 치중해도 위험이 있고 로고스와 레마가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고 오른다리 왼다리 있어야 균형 잡히고 앞을 볼수 있잖아요 육체 하다 못해 육체도 그러는데 우리 영은 안 그러겠어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또안 돼요. 영적인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신도 좋아야 되고, 이성도, 혼적인 것도 좋아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병들어 보세요. 영적으로 아무리 신령해도, 육체가 병들면 얼마나 사역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극은 권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사역을 할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사역을 하지 말도록 내가 해요. 몸이 지나치게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어떤 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사역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귀신 축사할 때도 몸이 아프거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축사를 하면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야기 안 하지만 우리 사모님도 나도 사역을 할때 사모님이 사역할 때 여러분들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이 대 공격 사역자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따로 만나면 따로 또 사역을 또 해요 서로 주고받고 근데 성도들끼리 그러면 소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한테 가면 은 능력이 더세 보이고 이 사람한테 가면 영이 열었다니까 우르르가서 또 안수받고 우르르가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디요 뭐라고 그럽디요 그래서 내가 또 백인 남자 하나가 외부에서 왔는데 키 크고 잘생겼어요 하또그 친구가 지난번에 3월 달에 갔을 때 자기가 예언자라네 그래서 스티브 목사님과 유진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둘은 아무도 말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유 혼내주지 혼내서 그렇게 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 찬양하는 자매를 꼬둑껴가지고그남자아이고 같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결국에는 남자가 돌았어. 여자도 돌고. 그 나중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남자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거기 왔어요. 받지마 그래도 받아야죠 와서 제대로 순종하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제대로 스티브 목사님과 유지사모님들 제대로 순종하면 받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만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주의 종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갔더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순종하니까 길이 열어지고 새로운 사이 열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계속 길이 열어지고 그 청년이 들어와서 여자는 의도적으로 해서, 해서 나가고 남자가 다시 들어가 내가 다시 불렀어 야너 이리 와봐 키는 등치만 한데 내가 아버지같이 그러니까 너 여기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예언하고 영안히 열렸다 어쩌다 헛소리 하고 다니냐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100% 순종합니다 100%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 너그 직장 나오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네 영어도 못 하면서 통역한 사람에서 그 좋은 직장 난 열심히 일해 일해서 열심히 돈 모으고 11조 딱딱하고 감성금 하면서 예물도 드리면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에 청년들이 여청년들이 많으니까 다 봐가지고 이제 맺어 줄 차면 요 샘프라시스고에서 의사, 유명한 의사도 예? 어떤 목회자들하고도 도 상대가 안 되고요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나만 가면은 좋아해요 원하는 거, 궁금한 거, 내가 다, 이야기, 영적인 거, 일반적인 이야기 다 내가 풀어주거든요. 이야기해주고, 재밌고 즐겁게. 그 집도 아들이 있는데, 노아라는 청년이 있는데, 아주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 딸도 의사야. 목사님, 주님의 교회에 신실한 여자, 자매 하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하지 말 우리 너무 많다. 어. 어. 여러분 지금 해정이가 L.A. 주님의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일꾼이 돼 있어요. 얼마나 혜미의 동생 해정이가 통통하니? 완전히 그냥 기둥이야 기둥. 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여자 아이는. 거부하고 거부하고 나가다가 정신이 너무 돌아서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했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거기서도 내가 한 다섯 쌍을 주리를 했어요 야 너희들 둘이 기도 많이 하고 너희들 둘이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다섯 쌍 정도 거기서 열심히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거짓인데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다면 내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데 거짓이라면 거짓을 진리라고 알고 있다면 참을 거짓으로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애매무하게 하면 안 되고요 같이 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데 잘못 적용하면 거짓이 될수 있고 제대로만 적용하면 참이 될수 있어요 이게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명제 여러분 국어문법에도 수학 공식에도 그게 있잖아요 수학적인 명제는 참이나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판단의 내용을 하는데 언어, 기호, 수학적인 어떤 그뭐 등식, 부등식 같은 그런 식을 통해서 나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명제는 내가 믿음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시킬 때에 이것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을 크게 책방하는 그 회장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도 우리 책을 착한 소개하는 까지는 좋아.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자기도 은혜를 받고 싶어.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방에서 또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오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정신이 돌아올 때 나한테 전화하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분별 좀 해주세요 분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 전도사 주원전사 한테가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이야기 해버리니까 그 말을 들면 으 불안해서 못살아 용이 몇 마리가 있다 용 대가리가 있다 용도 용 대가리가 나도 용 대가리인데 내가 용 대가리 안되려고 무슨 예를 쓰는데 그러면, 그래놓고 그냥 끝나버려, 사육이. 끝나버려면, 그 사람이 무서워서 어떻게, 어디 집에 가지도 못해요. 야, 요셉 전사에 와봐, 주원 전사에 와봐. 야, 그 말만 해버리면 어떻게 사후처리를 해야지, 이 자구들아, 원수들아. 그거는 아빠가 해! 아우. 그럼 나는 또 사후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러기라고. 그냥 우리가 미국 가서 어디 가서 외국 가서 나 한번 그 말만 딱 해보러 딱가보면이 사람들 불안해서 덜덜덜덜덜 불안해서 못 살아 불안해서요. 내가 옛 말하면 또 주원존사나 요셉존사가 또 자기 솔교 시간 날 깔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 분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목사님 제 안에 뭐가 있어요 그걸 알아서 뭐 하게요 귀신이 있으면 어떻고 주님이 계시면 어때요 주님은 내 영에 계시지만 목사님은 혼적인 부분에 귀신, 귀신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았고 영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 받아서 영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에 계신데 목사님 저기 자고 이런 이런 이런 부분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는데요 내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오 이때 말도 이렇게 막 기억하시오 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언제부터 명령했다고 내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요 축사를 할 때도 인간적으로 내가 혼적으로도 혼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요 귀신 절대 안 나갑니다 귀신이 내 감정 뒤에 숨고 생각 속에 숨고 행동 속에 숨고 말 속에 숨어요 추상적인 표현으로도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생각만 잘못하면, 생각의 귀신이 얼마든지 그 생각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내 감정이 상처받았다, 속상하다, 다쳤다. 그러면 그 감정을 건드려서 은혜받지 못하게 하고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만 오면 귀신이 드러나서 막 축삼을 내려가면 또 귀신 역사하고, 올라오면 드러나고, 아이고도한두 번이지 어떻게 그래요? 그런 그래 내가 목사님 자가 축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있고 주님의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에 주님 모습으로 온장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십니까? 불제레치가도 이미 다기록서 썼어요. 그래도 안 돼. 기본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싶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분이 또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목사님왜 그러세요 진짜 왜 그러시냐고요 소점 잘하고 계시지 주님이 소점을 정리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소점 다정리해버렸어 그잘잘잘 잘, 잘, 잘 되는 서점을 네. 다 정리해 버려 그러면 무아식이에요. 뭐 알고 보니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그 중에 책을 한 몇십 건 빼내 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서점을 하라는 거야. 멀쩡한 가게에서 서점이서 사람들이 오다가. 교회 나간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계시받았다 응답받았다 주님의 영이 임했다 해서 보면은 길바닥에 앉아서 공터에서 천막 하나 텐트 하나처럼 거기다 책몇 30권 3, 30, 40권 딱 갖다 놓고 팔면 영이 안 열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이사람 또라이라고 그랬서안 하고 했어요 미쳤다고 그러네 미쳤다고 그럼요 영안 열린 사람에게 도매꿈으로 취급받는 거야 이제 그거 봐 주님이 교회 가서 저렇게 미쳤대야 어디 교회가서 그렇게 했대불새의책 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새의 책을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영을 잘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영적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자꾸만 죄를 짓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체까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육체는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죄 지을 의지도 내 안에서 자꾸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거야.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죄 지으려고 하는 의지도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에 떨어지거나, 기분 나쁘거나, 속상하러 그러면, 죄 지을 수,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미치지 않을 정도의 경계선 같은 게 있어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선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성. 그러나 그 이성도 너무나 연약한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 위에서 영성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잘 이끌어가야 돼. 육체를 저와 여러분의 육체있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건 혼적인 요소고. 거기다 육체까지 있으니까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잘따독거려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바빌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잘 적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좋은 소식이 안와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예언자가 되고 영안이라서 하기를 원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에르살렘에서 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내용이 있고 유다에서 예루살렘 좋은 소식이 오기를 원하는데 좋은 소식이 와야 포로에서 끝나잖아요. 지금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회복이 될지 이스라엘 회복 문제를 가지고 극단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6룡육이곧 나온다. 6룡육이곧뭐 어떤 책 누가 우리 책을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그 책을 쓴 사람 또그 뭐야 저복함면프리메이슨 이야기하고 프리메이슨 이야기하고 좀큰 교회나 유명한 교회나 그러면 다프리메이슨이라고 이야기하고 WCC 가입한 교회들은 전부 다 지옥간다 그러고 또 무슨 교회 또 종교 혼합이 딱다 지옥간다 그러고 사실 그런데 가입하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구원은 다 지옥 간 것은 아니고요 같이 합시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천국 가느냐 지옥 가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나 기장측이나 그 교회가 더블지에 가입하고 그러면 전부가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해 버리고 도매금 해 버리고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럼 종교간의 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 에스겔이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로 하기 싫은 사명인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개인의 생각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루살렘을 좀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고 그렇게 예언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에루살렘은 회복이 안 된다 에루살렘은 쫄딱 망해야 된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망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 시대에요 지금은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다 선지자의 영을받아다 선지자라고 할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선지자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 같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집회 가면서 다 정리가 됐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아틀란타 주님의 교회도 조지아 주님의 교회도 새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 두 번째 교회 미니스터에 갔을 때도 그 몽족 있잖아요 몽족교도 새신자들이 꽉 찼어요 또 샌프란시스까지 샌프란시스에세 새신자들이 막 멤버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제가 글을 몇 가지 올렸죠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문 앞에 서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우리 순녀딸 사랑해도 신발 신겨주고 내 신발도 신겨주고 사모님 신발도 신겨주고 야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겸손의 한 모형을 봤어요 샌프란시스코도 LA도 그런다 우리 팀들이 먹다 먹다 지쳐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명제를 꼭 기억하시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에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그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을 예스겔은할 수밖에 없었고 자 그리고 나중에 에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했다는 비참한 소식을 예스겔에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겔에게 하나님은 그발강가로 데려가서 그발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발강에서는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공사를 하게 했어요 운하 큰 운하를 하게, 예, 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느 정도 5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에 대한 서운함 분노 실망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여러분 시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영안이 열어졌다고 불설의 교회다 해도 조금 지나면 이것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죽고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죽고 666이라고 맨날 떠버리고 곧 세상에 심판 온다고 막 그런 사람도 다 지나고 지나고 다 지나고 종말의 개시 종말론적인 현상 666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맨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도 조금 지나면 다 지나요 다 갖춥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나는 외국에 가서 집행해는거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신부단장 하는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부단장 하는 게그 교회의 영안 열린 사람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그 교회는 주특히는 신부단장 하는 교회인데 신부단장 한것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신부단장 당신 오늘 옷에 때 묻었어 그러면 그렇게 지적 받은 사람은 죽을 목숨이야 주야 내 옷에 때가 묻었대요 어떡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지. 또 당시에는 세마포 없어. 그러면 세마포 없는 그가 떄에 주여 어떻게요? 나 천국 못가면 어떻게요? 은사를 그렇게 쓰는 건가요? 그럼 나중에. 검정세마포 입었다, 무슨세마포 입었다, 무슨새마포다 뭐, 뭐, 당신세마포 없다, 뭐가 없다, 뭐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아주 돈하고 관련돼서 이야기하세요야 이렇게 되면 스, 그런 사역은 그런 교회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인 명제가 없으면 내 신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골치 엎진다니까요 속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누구에게? 은사자들에게 속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오직 성경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두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 받아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세 번째 만인 제사장이야 이제 우리가 제사장 그룹에 애봇을 입고 가운을 입는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모두가 다 예언자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모두가 다 손자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누가 예언자다 누가 손지자다 누가 영안이다 현혹되지 마시고 자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마포가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 찢어졌다. 허무 맹란한 소리야, 허무 맹란한 소리, 소리.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도가 옳은 행시를 하면 세마포를 입게 돼요. 믿습니까? 성도이면서 옳은 행시를. 그리고 세마포를 사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세마포를 날마다 빠는 거예요. 회귀할 때마다. 믿습니까? 세마포 보지 마시고 믿음 보세요 믿음 영이 열리냐 안 열리냐 그거 내 네, 목사님 한 번만 눈 만져주면 영이 열려지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영이 열어지면 뭐 하려고 집사님 또 뒤에 가서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나가서 뒤에 주님이 자기한테는 어, 기도하지 말고 잠자라 그랬다고? 그 사람 죽었어요 좋았어. 안 미칠 사람도 영이 열려서 나중에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는 우리의 성장을 돕고 우리가 성숙을 돕고 발달하기도 하지만 경계선이 같은 게 있어요 경계선 그 경계선이 뭐냐 경계선이 말뚝을 세워야 되는그 경계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선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선을 김치 담그기 하셨어요 김치 담그기 소금으로 확 뿌려가지고 푹 죽이고 난 다음에 배치의 소금 뿌리 수온을 죽이니까 수온이 죽지 않으면 양념해도 안발리잖아요 그래서 수온이 죽고 양념을 바르면서 입맛이 들어가고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 발효가 되고 그러면 발효가 되면 밥상에 올라가게 돼요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야이 김치는 정말 맛있다 네. 이 김치는 정말 맛있다 이번에도 집에 가는 데마다 김치를 막담왔는데 하나같이 김치가 맛있어요 내 표정이 뭔지 아시죠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하나도 안짜 엘레이나 샌프란이나 미네소타나 아틀란타나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은 눈치가 너무 빨라 이게 문제야 너무너무 맛있어 성질 나도 그래서 입이 그냥 하나도 안불켰어요자 여러분 우리도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좀푹 쩔어서 우리를 좀 새롭게 해서 양님이 많이 들어가다 왜 김치 먹고 싶어 할렐루야 아틀란타 좋았어요 미네스타 좋았어요 샘프란 좋았어요 미엘리는 아주 좋았어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깨에 매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달려있는 것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다 공중에 날 수도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내가 오늘 와 보니까 여기서 지금 13년 넘게 있었는데 살다 살다 오늘 같 나라 처음이야 지금 제가 차 대고 오는데 경비가 자꾸 내차 앞에서 자꾸 얼쩡얼쩡하고 자꾸 그 저기 뭐야 험성국에 생긴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교회 다닌지 안다니는 것처럼 하는데 내가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안수집사야 다른 교회에 안수집사한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한테만 그냥 인상불혈이고 그냥 문장구 근데 이상하게 내차 앞에다가 딱서 어디서 몸이 아프면 그분이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그 차에서 딱 내리니까,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모자를 벗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 가끔씩 내가, 지금 이 윤상 집사이 건물주한테 이야기하는데, 돈 구하러 다닌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있거든요 돈 구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하 집사님 중국 가서 내가 종신형으로 감옥에 갈뻔했어요 집사님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오늘 김밥이 여기 있으면 김밥 한줄 갖다 드려 우리 저 룩셈부르크 성도님이 사 오셨다고 해 가지고 예. 김치 먹고 싶은가 보네 하, 하, 이제 사역할 때안 데려다녀야지 우리 소녀 딸 사랑이가 사역을 하는데요 전신갑주 사역을 했어 전신갑주 하, 근데 그 앞에 내 앞에는 사람이 없고 그로다 갔어 전신갑주 받는다고 팍그러는팍왜 이렇게 소리가 커야 사랑아 너 눈에 뭐 보여서 지금 전신갑주 사역하냐 아니야 할아버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뭐. 야, 근데 너 보여주도 않고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은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아이고 일곱 살짜리 앞에 쭉서가지고그 앞에 무릎 꿇고 오 선지자요. <웃음> 완전 히 우리 사랑이는 기회주의자 같대. 그래가지고 옆에서 요셉 전사가 야, 성령의 검이 내려오고 검을 두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주어라. 또 그러니까 또 지금 영어가 조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커밍에다 다 받으세요 받는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구원에 두고 살아 그러면 근데 희한한 거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머리가 쓰여진 느낌이 든대요 집에 갈 때마다 사모님 챙겨야 되고 내가 봤어요. 챙기고 머리 뭐 매일 샤워하고 머리 감. 고 사모님 제좀 다음엔 절대 데려오지 마. 절대 데려오지 마. 그러니까 사모님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 너왜 이렇게 힘드냐. 너 이게 더 이렇게 너 때문에 진짜 시간도 많이고 진짜 힘들다. 먹는 것도 빨리빨리 안 먹고. 제발 너 다음에는 오지 마라 그러니까. 나도 안 오고 싶어요. 왜 나를 데려가지 속수. 나안 오고 싶어요. 다음에 나좀 데려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무슨 말을 하면 말대답을 해 이제 컸다고 아우 나도 지겨워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할머니 나 데리고 오지 마세요 다음에는 안 따라와요 나도 그런 거 아유 한달 만에 얘가 막부쩍부쩍 크고 그냥 백뉴스 같이 그냥 막 이렇게 말대답을 하니까 또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서로도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가 좀 교만했나봐요 방심하고 사역을 하다가 제 양쪽 제눈망막이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조금만 무리가 되면 조금 과로하면 오른쪽 눈에 흑점이 두 개씩 세 개씩 따라다녀요 흑점이 보여요 왼쪽 오른쪽 왼쪽은 조금 오른쪽막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이때는 눈을 감아주고 씌어주면한한 한 시간, 두 시간 있으면 이게 또 없어지고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성도들 이제 그, 그 속에서 있는 귀신들이 막 풀어지고 내 몸을 공격하고 그래서 사역하다가 내가 좀 졸았어요 성녀불 사역 이렇게 하다가 졸았는데 뭔가가 내 안에 들어와요 뭔가가 내가 안에, 내 안에 들어오더라니까 아, 이게 뭐야. 이게 목을 자꾸 안 나가네.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요셉 전사한 야, 나좀 쉬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쪽 골방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랑이만 불러가지고 와서 내한테 좀 사육 좀 해달라고. 그래. 왜냐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거의 대부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예민한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아, 내가 어린애를 해서 사랑아, 할아버지 목에 가슴에 지금 답답한데 귀신이 들어온 것 같다. 좀 사육 좀 해줘라. 딴 때는 아들도 내가 개무시하고 사모님도 내가 개무시하고 내가 내가 제일 세다 그렇게 교만했는데 아,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심장이 막 뛰고요. 내가 누워있는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랑이가 어린애가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속에서 갑자기 음, 음. 임신한 것처럼 귀신이 임신했네 봐귀신이 그래 가지고 이제 귀신이 막 나가고 토하고 계속 계속 계속해서 계속 배에서부터 손을 어서 이렇게 해서 귀신도 빨려 나가고 아이고 참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나이 다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 손주만 그런 게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교회 딸들도 다마찬가지 아들도 딸들도 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해주고 나가니까 내 안에서 그 영대 좀 나가고 내가 좀 회복을 해서 그 다음날 또사벽을 잘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고 예수님만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다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나름보다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같은 선지자도 하기 싫은 것만 하나님이 또 시키시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할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려울때 천사들 통해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